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게시된 비디오스타를 통해 방송인 김세롬이 1년 만에 방송 복귀를 하는 가운데 비디오스타의 이유정 PD가 그의 섭외와 방송에 대해 귀띔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16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의 자본주의 커플 특집 환장의 조합이야, 뭐야 편에서는 이계인 지상열, 준자, 김새롬, 김성일이 출연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 조합은 절친 특집으로, 라디오 등으로 인연을 맺은 이계인, 지상열, 준자와 홈쇼핑 원판 남매 김새롬, 김성일이 조합을 이루어 출연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김새롬은 이 방송을 통해 1년 만에 예능 토크쇼에 출연하게 된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찬우와의 이혼 이슈 때문에 홈쇼핑 이외의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았던 김새롬의 비디오 스타 등장에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특히 김세롬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고 말해 눈길을 모은 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새롬의 이혼 이슈가 다시금 화제가 된 상황인데 시기가 맞물린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과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중.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비디오스타의 이유정 PD는 OSEN과의 통화에서 김새롬의 촬영은 이미 11월 30일 녹화됐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혼 이슈가 불거지기 전 촬영을 마쳤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스타는 세이브 촬영분이 많아 지금 방송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어 이 PD는 김새롬의 제작진을 포함 MC들과 친분이 있고 김성일과의 조합이 절친 특집이라는 콘셉트에 잘 맞아 섭외를 하게 됐다며 물론 오랜만에 예능 컴백이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감초스러운 매력이 금방 나오게 됐다고 촬영 당시를 전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또한 이유정 PD는 김세롬의 이혼 언급에 대해 한 번은 설명을 해야 하는 이슈였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성숙한 태도로 말했다. 등록해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한 시간이었다라며 논란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촬영이었으니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 PD는 김새롬의 개인사 이슈도 있지만 김성일과의 절친, 개미도 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김새롬이 등장하는 비디오 스타는 16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